오늘 해볼 게임은 에이펙스 레전드 입니다. 에이펙스는 빠른 템포를 기반으로 한배틀로얄 게임입니다. 제가 설치한 점프패드를 타고 두 명이 멋있게 등장합니다. 한 명을 눕히고 보호막을 채우려는데 비겁한 악당들이 압통수를 찝니다. 하지만 호라이즌이 크게 돌아 저를 살려주는데 성공합니다. 그 이후 바로 이보를 채우고 빤드런 쉴드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빨간 가빠와 쉴드셀까지 먹게 됩니다. 그 이후 호라이즌의 기술을 이용해 옥상으로 가줍니다. 마침 있는 점프패드로 올라가줍니다. 옥상에서 다른 친구들의 엉덩이에 주사를 많이 꽂아줬습니다. 옥상에서 소모점만 계속되는 가운데 링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늘에서 찌찌키퍼 찌찌지키미를 선물해줬습니다. 역시 호라이즌의 스킬은 개사기입니다. 이런 절벽까지 올라갈 수 있다니 아니 아니 왜 맨날 나만 못 올라가 저런거 말고 멋있는 옥테인 점프패드로 올라가줍니다. 이 싸구려 총! 이... 얘들아 이거 힐 돼? 뭐야? <목소리> 다행히 둘다 살려내는데 성공합니다. 아! <웃음> 이 고개를... <목소리> 어, 우리 팀중한 명이 피가 없어서 잘리게 되었습니다. 두 팀만이 이 게임에 남았고 둘이서 어떻게든 해야했습니다.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맞아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결론 노란색 녹다운 쉴드 이런 씨발 눈치채짐 냠냠냠